기대의꼬점 레이드, 바이올런트 선에서 보스인 플레마의 패턴중에 벽풍 패턴이 있습니다. 특정 패턴의 다수 사용 후광역기절을 걸고 돌진을 하는데 플레이어가 기절에 풀리고 부서진 고속도로 쪽으로 유인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광역 기절이 잠시 현재 타임을 가지고 타겟팅되는 놈 각오해라라는 의미인데 해당 기절이 어민이 따지자면 디버프입니다. 그리고 소울오크는 회피기 중에는 디버프고 버프를 받지 못한다는 각각 시스템이 있지요. 다만 회피기는 무적 시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이를 보스 캐릭의 몸짓과 대주를 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광역 기절을 쓰는 시점은 특정 패턴이 끝난 직후로 해당 패턴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끝난 직후 누르면 되는 것으로 이는 사람마다의 관점에 따라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2페이지때는 발로 차고 올려친 후 빠다가 어깨에 닿을 때 3페이지때는 반격 시전 후 완벽히 차륵 자세를 취했을 때이 시점에서 흩의기를 누른다는 생각으로 써먹고 있습니다. 사실 일찍 굴러서 피하는 방법도 있는 듯하지만 이러면 정확한 타이밍을 알기 힘들어서 좀 박박하게 해봤습니다. 다만 이를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 수 있으니 비주 패턴이 안나오는 때라도 타이밍 연습할 겸 조금씩 굴러보면서 맞춰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돌진 미스 났을 때는 그냥 일어날 때쯤에 구른다 생각하시면 쉽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남들 플레마한테 털려서 음기 타고 있을 때내팀 버리고 나 혼자 살아남는 개인주의를 즐기시면 안그래도 못가 기능 팩이메카투인 바이올런트 선 레이드가 조금이라도 재미있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서버렉 뜨면 그당거 없이 다 걸립니다 정신게